안녕하세요. 상큼쌤의 성김요양TV 채널에서 어, 요양보호사 강의를 맡게 된 상큼쌤이에요. 음, 반갑습니다. 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로 강의를 어, 실강을 잘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기고 있고 또 요양보호사 그 시험도 계속 이제 횟수가 이제 뭐 어, 그, 시험 회수차가 취소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정말 없었던 일인데, 최초로 막 생기고 있어요. 사실, 이번이 올해, 어, 33회 마지막 요양보호사 시험이 일정이 한 11월 7일기 정도에, 어,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그 코로나 2.5단계에 예, 되다 보니까 실강에서 찾아뵙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어 저의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아, 요양보호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더 쉽게 요양보호사 강의를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간략하게 저의 설명을 하자면은 저는 지금 한 15년째 어 삼김 요양 어, 교육원에서 어 15년간 그 요양 보호사 그 자격 시험 강의를 해서 어 전임 강사로 있으면서 여러 학생들을 배출했어요. 그리고 음 지금은 요양 보호사 그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이 강의를 하면서 이제 규격 조건이 굉장히 강사들에 대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져서 NCS 강사를 인정을 받아서 고용노동부에 NCS 강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분들의 그 여러 그 강의를 하시는 분들의 아, 어, 유튜브 강의를 들었어요. 어, 들어봤는데, 어, 나름 열심히 잘 하시고, PPT 자료도 나름 열심히 올리시고, 어,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어, 근데 이제 수업의 방식이 이제 저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어, 굉장히 정적이고 규격화되어 있는 거를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해요. 어, 그래서 자연스럽고, 실강에서 듣는 것처럼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인강 분위기를 낼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하고자. 음, 그리고, 어, 저는 이제 정신보건 전문 요원이다 보니까 아프리카 TV에서는 개인 방송을 통해서, 어, 실제 지금 병원에서 이제, 어, 많이 상담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상담을 이제 못 하시는 그런 분들, 그리고 일반인들의 고민 상담을 1대1로, 어, 상담해 드리는 코너를 어, 아프리카 TV에서 어, 멘탈키퍼의 정신줄 노치마를 채널 통해서 어, 매달 1회 어, 만나 뵙고 있습니다. 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이제 요양보호사 강의가 좀 기억에 남는 것은 오래 했고 또 합격 배출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한다, 고맙다, 강의를 또 한번 듣고 싶다, 이런 이제 어, 좋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용기를 내서 하게 됐고요. 어, 이 요양보호사 강의가 처음에는, 음, 제 1회 때는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누구나, 어, 실습을 하고 정규 시간만, 음, 이제 때우면 다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어,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비리들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어, 그리고 또, 병원에서 이제 환자를 케어하다 보니까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케어도 그만큼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어, 질적인 어떤 케어를 요구하다 보니 지식이 필요하다 해서 시험화가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1, 1기, 2기까지는 그냥 시험 없이 그냥 실습을 통해서 점수를 매기고 출석률을 통해서 100% 줬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어그 이후에 시험화가 되면서 처음엔 시험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근데 점점점점 가면서 지금 이제 음 33회 에 이번에 이번 연도 마지막 시험이 33회죠 33회로 이제 어 그렇게 많은 횟수차가 시험이 되었는데 어 시험에서 개정이 굉장히 책이 많이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어 여러 가지 그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따로 강의를 준비해서 어 이제 프린트를 해서 드렸는데 지금은 이그 요양보호사 어 보건복지부에서 준 이제 마지막 개정판 이 개정판 책이 예, 생기면서 거의 뭐 정리됐건 정리되고 요약됐건 요약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어. 안타까운 것은 시험이 그만큼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달 과정인데 이 과정 속에서 일반인들이 의료적인 지식을 이 모든 걸 마스터하기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좀 쉽게 단순히 암기만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중에 끝까지 좀 써먹을 수 있게 이용할 수 있게끔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시험을 위한 물론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이그 배움을 통해서 그 지식을 가족이나 다른 환우분들한테 음좀 사용하고 어 조금 이용하고 이렇게 보람을 느꼈으면 좋겠다 어, 한, 어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취지를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고 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유튜브 강의를 지속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 어 음, 일단, 오늘은, 어, 첫 강의고, 이제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제가, 어, 여러분들한테 준비하시는 시험, 수험, 수험자 분들에게 어떤 정보를 좀 전해드리고 싶으냐면, 이 요양보호사에 어떤 어 직업인지는 알고 시작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간략하게 시험을 보기 전에 시험에 대한 내용을 하기 전에 이 요양보호사라는 그런 자격증이 앞으로의 비전인 어떤 것이 있고 또어 요양보호사는 직업은 과연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요양보호사는요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초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국가 시험에 합격한 후에 어 주로 생활 복지 시설이나 뭐 요양원이나 제가라고 하죠. 가정에 방문해서 어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분들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분의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요양 보호사의 직무 범위를 아셔야 되는데 그 직무 범위가 다 시험범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질병에 대해 노인에 대한 질병 노인들한테만 주로 있는 질병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음 주로 그 일상생활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힘들면 어그 부분에서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어 당뇨나 고혈압이란 진단명이 노인들한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혈압이나 당뇨란 질환이 어떤 개념이고 그 개념이 어~ 알게 됐으면 이제는 그 질환에 맞춘 케어를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의식주로 하게 되죠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요양보호사분들이 해야 될그 일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제, 어, 유양호사 시험을 굉장히 쉽게 보신 분,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요. 어, 의대는 한 6년, 그리고 전문의 딸려면 10년 이상 그 의학을 공부하고, 간호사는 이제 4년제로 바뀌어서 이제 4년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 뭐 소아, 뭐 청소년, 뭐 성인까지 이르러서, 어, 노인기까지 질환들이 다양하죠 그중에 노년기만 빼서 그 질환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처음 의학을 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난해합니다 어~ 저는 그이 난해한 부분을 어~ 제가 이제 간호학을 처음 접했을 때 정말 뭐 아무것도 모르고 어~ 간호학을 접했을 때 저도 되게 난감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책을 보니까 이 책을 암기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 기본 이론의 음 해박적인 음 것도 알아야 되고 또 어떤 어 음, 생리적인 그런 부분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어, 그걸 통해서 응용하는 방법을 어, 여러분들께 어,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이제 올해 그 위양보호사 취득 조건으로 고조 중절 학력의 자격 요건이 없고 어. 외국인의 경우에 비자가 있으면 취득 가능한 그런 자격증인데요. 어, 이런 교육이 60일 정도, 두달 정도 되고 요양시설 실습이 7일 정도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험 먼저 보고 실습은 나중에 하겠다. 이제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죠. 어, 요양보호사 시험 과목, 과목과 교육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은 어 노인 장기 요양 보험 홈페이지에서 여러분이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곳을 검색하시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 요양 보호사 시험 과목은 1교시, 2교시로 나눠지는데 어 지금 유형이 바뀌어서 1교시에는 음전체적인뭐 개념이라든지 뭐 응급 처치라든지 어, 뭐, 사회복지 파트라든지, 간호학과 사회복지 파트가 하나가 되어서 35문제가, 어, 40분 동안, 어, 풀수 있게끔 되어 있고, 어, 이 교시는 실습에 관한, 어, 특히 일상생활 기술 훈련, 어, 실습에 관한 문제들이, 어, 45문제가 50분 동안 풀게 되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어 수업을 들으시면 음참어 연령대가 시험을 보는 연령대가 거의 다어 대학생들은 요즘 취업 때문에 의무적으로 많이 따고 있고 그다음에 노년기 노후에 뭔가 내가 정년 퇴직을 하고 조금 보람 있는 일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따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또, 요즘 이제 자영업이 굉장히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어, 요양보호사를 따고 취업을 하게 되면 사대보험이, 어, 되기 때문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영업을 하신 분들이 일부러 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영업을 따로 운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어찌됐건 이 수업을, 이제 재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모두 다 합격을 하시는 걸 목표로 하시되 어, 제가 늘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 일단 돈 주고 배워서 그것을 써먹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죠그 어, 여러분들한테 말씀해주시면 지식을 섞이지 마라 어, 지식을 섞이지 말고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어, 가르쳐드릴 테니까 어, 매 강의 강의마다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음, 어, 청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 뭐, 조, 여기 보니까 뭐, 좋아요, 싫어요, 이런 거 나오는데, 저는 뭐, 크게 그런 거에 영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구독과 좋아요, 어, 그리고 알람까지 딸랑딸랑 이걸 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그런 힘 받아서 더 열심히 하게 될것 같아요. 어, 뭐, 좋아요, 싫어요, 라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 하지만, 음, 각, 각각 그, 요양보호사 그, 대비를 하시는 분들마다 마인드 있게 강의를 하시는데, 나한테 맞을 수도 있고, 나한테 안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 자기에게 맞는 채널을 찾아서 가는 것이죠. 어, 그런데 저는, 어, 확실하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 강의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 지금 첫 심각단이라서 이론적인 강의가 나오지 않아서 약간 지루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 저 선생님이 뭔가 마인드를 가지고 가르치고 있구나 아~ 저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정말 까먹지 않고 잘 기억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어, 제 어, 수업을 참여해 주시고 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이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제 많이 천대하고 하대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 왜냐면은 이제 대소변을 바, 받아주고 또 남이 어, 간호사나 뭐~ 다른 파트에서 하지 않는 일들을 파생된 직업으로 이제 요양보호를 하다 보니까 어~ 내가 무슨 하인이냐 뭐~ 내가 뭐~ 이런 더러운 걸 뭐~ 해야 되냐 이런 어~ 호소를 많이 하고 자괴감에 빠지는 분들도 있어요. 좀 적성이 안 맞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이 요양보호사란 직업을 내가 이런 어떤 객관적인 증상을 환자한테 보고, 치료진한테 보고를 해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질병을 더욱더 악화되지 않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어, 그래서 항상 보람있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 요양보호사의 장점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연령대, 취업의 연령대가 없어요. 일단 자격증을 따면 어 평생 내 몸이 건강하면 정년퇴직이 없다는 거 하나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최저임금이 자꾸 오르지 않습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특히 어 노후에 은퇴를 하고 나서의 그 은퇴로 인한 우울증을 겪으신 분들이 이런 일들 하면 사회에 환원돼서 굉장히 어 정말 그 보람있고 어 남은 인생을 정말 즐겁게 살수 있지 않을까 어, 돈도 벌고 그다음에 또 보람도 있고 그리고 어뭐 젊은 사람이 요양 보호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예, 하는 경우는 때때로 뜻하지 않게 음 자기 연령대를 만나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제가 보수교육 강사로도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자격증을 따시고 나면 보수교육할 때 저를 볼 수가 있어요. 보수교육할 때 이제 예, 얘기를 하는 거면 환자를. 배정을 받았는데 저랑 나이가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되게 난감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긍정적으로 승화시키니까 어떻게? 나이가 똑같은 환자, 나랑 친구인데 저 사람 저렇게 누워서 환자가 되어 있고 나는 이렇게 케어하는 케어자가 되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 그 사람은 음,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처음에는... 아 되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케어를 하면서 아 감사하다 어. 나이가 같은데도 난 이렇게 건강하게 어 있으면서 다른 사람 오히려 어, 같은 또래를 케어할 수 있다는 내 건강함에 감사하고 내 자신한테 감사하고 그리고 또 아픈 사람의 에, 그런 가족들이 겪는 아픔을 보면서 자기 가족한테도 잘해야 되겠구나 이 여러 가지 느끼는 바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국가자격증 시험은 어. 따놓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예, 국가자격시험은 절대 없어지지가 않아요. 자격증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있으면 항상 아, 언젠가는 그 자격증을 쓸 때가 있어요. 어, 그래서 시험은 점점 자꾸 어려워지죠. 어, 그리고 요구하는 상황은 많아지죠. 근데 이렇게 쉬울 때 아, 아,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어렵긴 하지만 쉽게 가르쳐드릴 테니 저랑 함께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 어, 뭐 저의 스펙이 뭐 서울대를 나와서 우리 흔히 얘기한 스카이 대학교를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저의 마인드와 저의 열정이 여러분들을 시험에 끝까지 합격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어, 저 그래도 대학교에서 과톱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웃음> 그리고 어, 강의하는 것도 인정받아서 NCS 강사부터 해서 지금 어, 그냥 어, 수험생 강의부터 그리고 음, 보수, 자격증 딴 사람들 보수교육 강의까지 어, 제가 하고 싶지 않아도 계속 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 제첫 강의를 어, 들으시게 되면 어아 정말 열정적으로 잘 가르친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의 그 개요는 어, 이 정도로 끝을 내고 앞으로의 커리큘럼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자유스러운 어, 강의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틀에 박히고 규칙적인 그 딱딱한 분위기를 굉장히 싫어해서 실강에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똑같이 들으신다는 느낌이 받을 정도로 인강을 할 예정이고요 어, 다만, 이제, 교재가 이렇게 없으신 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미리 나중에 시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책자를 하나하나 다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아직 그자업까지는 하기 힘들 것 같고, 어, 일단, 어, 앞으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나 제 수강하는 수강생들이 어, 제 강의를 다시 듣고 복습할 수 있도록 어, 이 교재를 통해서 수업을 할 건데, 어, 이 교재는 기본서라고 얘기 하죠. 그래서, 어, 이제, 이 책은, 어, 어, 잘안 보이네요. <웃음> 요양보호 개론하고, 그 다음에, 요양보호 관련 기초 지식하고, 어, 그 다음에, 음, 요양보호 강론하고, 현장 실습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어, 처음에, 이제, 제 1장의, 어, 요양보호계로는 사회복지학이에요. 사회복, 사회복지학에서 한, 어, 열, 한네 문제 정도 나오고요. 나머지 한 26문제, 어, 35문제니까, 어, 열문, 어, 반반 정도씩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한열 문제, 열세 문제, 그리고 한, 20문제 정도는 간호하게 서 나와요. 그래서 사회복지를 해서 법학적으로 굉장히, 어, 시간이나 뭐 이런 거 외울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법은 또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정 계속 개정이 되는 그런, 음, 부분이에요.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저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어, 학생분들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라고, 이제 문제집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공급을 하시면 사회복지학은 절반 이상은 다 맞춰요. 어, 근데 머리 아프죠. 외우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요양보, 그, 시험, 어, 사회복지학하고 간호학하고 있다 그러면 간호학이 항상 메인이에요. 그래서 간호학을 먼저 이제, 어, 좀 많이, 어, 시간 할애를 하셔서 어, 사회복지에서 내가 자신 없는 부분을 어, 같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예, 간호학에서 어, 조금 메꾸는 점수를 메꾸는 그런 식으로 1교시 시험은 그렇게 35문제를 어 시험을 보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그 2교시 그 시험은 요양보호사 그 요양보호 어, 강론이라 그래서 어, 강론이라 그래서 어, 이제 질환에 대한 걸 배웠으면 내가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것들이 나와요. 환자한테 이러이런 질환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 이런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까지 이제 요양보호 등급이 나눠져 있는데, 그런 등급에 맞춰서 내가 어떤 계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1교시 시험인 그 사회복지나 특히, 어, 어, 요양보호 관련 기초 지식, 기초가 되는 부분 1교시를 수업을 아주 명확하게 들으신다면 2교시는 하루 이틀이면 그냥, 아주 그냥 그 기초를 밑바탕으로 해서 그냥 쓱잘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도 기초적인 부분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편이고 2교시 시험은 그걸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응용해서 풀수 있도록 어, 짧게 강의를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유튜브는, 어, 제 수강생들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제 보실 거라는 생각 하에 어, 좀 자세히 천천히 좀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 현장 실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습을 여러분들이 한 나가셔야 되는 한 7일 정도 나가셔야 돼요. 어, 물론 이제, 간호조무사나 사회복지사나 이 계열 간호사나 아, 이런 분들은 약간 실습 시간이라든지 강의 시, 강의를 듣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예, 줄지만 그래도 어~ 이 실습 현장 실습을 통해서 또 요양 쪽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현장 실습을 통해서 어~, 어 아시는 것이 예, 더 좋다 그리고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사실 한두 달 정도 이렇게 수업을 우리가 하다 보면 시간이 좀 짧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중점적인 부분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어 제가 유튜브 강의를 시작하면서 시간에 쫓겨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끝까지 어 현장 시습까지 싹다 나가보자 하는 개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음, 1교시 시험에는 사회복지학이 나오고요. 그리고 어, 요양보호기초이론이 나오는데 어,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내용들은 간호학 파트 먼저입니다. 그래서 기초를 알아야 다른 부분도 알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노인질환의 특성 부분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2장에서부터 수업을 시작할 거고 어, 사회복지학은 이 부분들을 다 배우고 난 다음에 기초를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어, 제가 사회복지 2급 자격증도 있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을 어, 또 완벽하게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저희 그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어, 10개의 과가 있습니다. 어, 사람의 그 질환을 10개로 나눠 놨어요. 음, 그래서 이제 소화기계, 비터에서 호흡기계, 아, 그 다음에 비뇨 생식기, 뭐또 여러가지, 어, 뭐, 뭐 정신기계, 뭐 생, 에, 그, 신경계 이렇게 많은 부분을 10개로 나눴는데 이 10개 과를 다 기초적인 걸다 알아야지 만이이교시 시험이 되고 또 사회복지에서 간호아파트랑 접목되는 부분 이 부분을 알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 다음 음 강의를 업로드 할 때는 어 노인 질환의 특성 중에서 시작을 할때 노인의 주요 질환에 서 배우게 되는데 그첫 첫 기관인 소화기계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제 강의를 여러 번 이제 보시면 어, 이해가 조금 더 빨라지고 저는 암기 아닙니다. 저는 응용입니다. 어, 응용을 할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어,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쌍큼 샘의 어, 요양보 삼김 요양보 팁인데. 앞에 이제 섬김이라는 말이 참 듣기 좋죠. 어, 요양을 하는 어르신들을 섬겨야 되는 게 어, 요양보호사의 업무잖아요. 어, 제 강의를 듣는 모든 어, 분들께서 어, 제 강의에서 조금 더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어, 자기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청강하셔서 자기 배정된 환자한테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초심을 항상 잃지 않도록 노력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업로드 될때 소화기기 편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쌍끔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